이렇게 해요. 음, 음. 어, 어, 벌써 도착했네? 음. 어, 어, 어, 어, 어, 들 어, 디 갔지? 선생님! 우리야! 어, 는무 아, 클락션. 선생님이 차에 혼자 갇히면 클락션을 누르랬어. 에. <웃음> 레비야, 차 안에 있었구나. 우린 그것도 모르고 다른 곳만 찾았지 뭐니. 으하 선생님. 무서웠어요. <웃음> 클락션을 누르다니. 레비야, 정말 잘했어. 네. 차 안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? 차 안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할지 알아볼까요? 차 안에 혼자 갇혀있다면 경적을 눌러 어른들에게 알려요 만약 손으로 안 눌리면 엉덩이로 핸들을 눌러요 통학버스 안에 혼자 있다면 경적을 누르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위에 알려요 자, 이제 차 안에 갇혔을 때 어른에게 알릴 수 있겠죠? 다 함께 지켜요! 안전 약속!